오케이. Okay. 친애하는 동지들. 우리는 성리의 신심들 높이 뛰어갑니 <목소리>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을 <목소리> 그리고 그리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본진적으로 그 투쟁하고 있는 군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